I like, I like, I like, I like, I like, I like, I like, I like, I like, I l i 다 e I like, I like, I like, 생 <웃음> 꿈이 있어 나희마다쫄아 느낌만큼 나희마다 금도 잘한다 멋진 와이여치와 귀여운 빼빼 한빼 빼빼 세빼둘와빵여 빼빼 빼빼 둘로와 빼빼 빼빵 빼빼 둘와 빼빼 두치아포구의 포인트는 이 얼굴입니다 엄청나게 흥미롭다 이 노래를 너무나 즐기고 있다는 표정을 지어주셔야 되는데요 입은 일단 벌리시고 눈은 흰자위가 많이 보여야 돼요 이 표정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동작부터 배워볼게요 먼저 다리와 손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다리를 떨면서 하나 둘셋넷 손이 올라가면 다리도 올라가겠죠? 이때 표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손바닥을 펼치시고 오른쪽부터 가운데 쪽으로 올 거예요 대신 골반은 올려주시고 올려주시고 한치 두치 세치 네치 쉽죠?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 동작에서 손을 한번 돌리고 댑 다시 돌리고 댑 연결동작 해볼게요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한치 두치 세치 네치 붓고 빵붓고빵 어떤 포부를 담은 업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리는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엉덩이에 빼서 이렇게 상상도 못한 안무죠 하나 둘 허벅지와 배가 닿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깨작깨작 이렇게 하실 거면 두치와 붙고 추시면 안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고요 연속 동작으로 바로 이렇게+ 이렇게 모아 주시고 머리를 들면서 팔꿈치는 위로 올리면서 다리는 벌려주세요 다리 보고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이들 표정은 어떻게 벌리고, 벌리고 벌리고 벌리고 벌리고 벌리고 연속 동작으로 한번 볼게요. 이 동작지만, 깊은 생각, 근구 있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동작은 정의구 연춤입니다. 명치를 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팔부터 배워볼게요. 아래로 두 손을 모으되, 오른쪽만 명치킥. 다시 모아서, 헤드샷. 다리는 반대 다리가 움직여주시면 돼요. 뛰고, 명치킥, 헤드샷. 명치킥, 헤드샷. 모아서, 헤드샷. 표정 어떻게해국 가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함께 e 볼까요 the t e 자자 h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려울 때 웃어주는 내 친구들 같이 나도 나도 웃기라고 놀리면 어? 난 정말 싫어 싫어 싫어 귀는 작지만 깊은 어? 생각 지느지세지느지붕붕붕, 지느지세지느지지와땡땡